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아양로 7길 33에 위치한 에일리니들 부동산에서 매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대구 에일리니들 102동 고층 84A 타입 분양가 4억 6,300만원에 프리미엄 1억 5천만원, 103동 중층 84B 타입 분양가 4억 5,900만원에 프리미엄 8천만원이고, 107동 중층 84A 타입 분양가 4억 5 9 0 0만원에 프리미엄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지정보입니다. 705세대 총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주차 가능 대수 925대 세대당 1.31대이고 준공은 2021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입지 환경도 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KTX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 등이 인접하고 단지 인근 기상대 기념공원 및신앙공원 선열공원 등 쾌적한 공간 형성과 행정복지센터, 파티마병원, 백화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반경 500m 이내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학군정보입니다. 대구동부초등학교와 신하중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대구동부초등학교가 426m 거리, 신하중학교가 1.6km 거리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더 다양한 매물은 동대구 에일리니틀 대표 부동산, 에일리니틀 부동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5 3 9 5 3 1 1 4 0번으로 연락주세요.